식 준비해드렸습니다. 은감자 만들어 서한 것. 준비해 드리고 있대. 요선이선사한사오이선사로한번 찍고 사한번사서도만선 만든 오후로 한이 선사님도 오리 오늘 에서준비해드렸어머아무께도의단게 참깨랑 실파도 같이 겨들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준비해드릴게요 이마토쿠시피께 최소식초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오히나와식사프무스후라고 해주고 먼 것도 매실해도게마다이 3일간 숙성하고 네. 추가적으로 다시마에 6시간 숙성해서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성취가 준비해 드릴게요 엔드콩만 살짝 석쇠로 익혀서 분량 내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후에는 희귀물을 많이 드시는데 진짜 네. 크기도 크고 손도도 좋을 때는 드시면 됩니다. 리 소금감과 유저제스 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주셔야 예를 들이어울려주면서 맛있는 맛을 내는 토마토입니 이렇게 밀가루는 일주일 들어가지 않고 계란이랑 새우, 마이, 세가지 재료만 잡고. 하시라고 준비해 왔습니다. 고맙다. <놀람> <놀람> 아으셨고도와드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